보수의 길을 묻는 시간입니다 먼저 김종알 위원장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마이다스에서 어! 김종알이라고 봐요 마이다스요? 아 미다스? 미다스의 손이시라면? 은야 내가 다 망한 당에 들어와서 이 부산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까지 이기게 했잖니 어? 아니 아직 선거가 일주일이나 남았는데? 가이 새끼 야 여론조사 못 봤어? 어?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간격 말이야. 어? 근데 뭔 투표를 해? 돈 아깝게. 어? 거의대로 그냥 여론조사로 끝내야 돼. 어? 오세훈 윈. 어? 어... 여보세요. 저안 디스인데요. 아 이번에 오세훈 후보 좀 찍어주십시오. <웃음> 아니 디스가 지금 저화로 선거 운동하는 거야? 오세훈이 당선을 위해서. 어? 아이고 기특해라. 야 디스야. 그 지금 전화로 선거운동 누구한테 하는데? 그 줘봐 줘봐 아이왜 아이, 남의 휴대전화를 그 이거 뭐야 어, 내 사랑 미경씨? 헤이, 아, 주세요 여보 미안해 빨리 끊어 하하 이 새끼봐라 야 선거운동 전화하는 척 하면서 니네 마누라한테 전화한거야? 아니 제 아내가 오세훈은 못 찍겠다. 당신은 처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. 자꾸 이래서. 에이, 아내를 설득한 겁니다. 아무리 미워도 오세훈 찍자 이렇게 설득한 건데. 에이, 뭘 알지도 못하시면서. <웃음> 이 뛸수 새끼. 야이 새끼 쇼가 많이 들었는데 어? 너이 새끼 오세훈이가 지길 바라지. 어? 아니면 내곡동 거짓말 때문에 그만두길 바라지 이 새끼야. 다 알아 이 새끼야. 아이 새끼야 너 그렇게 해서 오세훈이가 그만둬야 다음에 니가 또 나올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? 하, 그만하십시오 제가 선건날 팽 하고 해외로 안 나가는 것만 해도 그게 어딥니까? <웃음> 이 새끼들 만나기만 하면 싸워 야 그만해 어? 정치를 하려거든 정직하게 해야지 아 육박근혜님이 지금 남보고 똑바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 이거 정말 진기명기 아닙니까 아, 아! 뚱떼이야 아, 그럼 정치는 어떻게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요 음잘 네? 잘, 잘 어떻게 해요? 음 확실히 아, 그러니까 확실히 어떻게 해요? 음 진심으로 아 진심으로 어떻게 해요? 음 골고루 네? 네? 골고루?